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13시 50분에 도착합니다.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주 분환한미소를지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복할 소원 합니다. 서울역에 내리시는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.